반갑습니다 뉴타임랜드 암으로군입니다 제가 몇 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4개월 5개월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지금 영상을 6월 1일에 찍었다가 아그 촬영본을 보는데와 아, 너무 <웃음> 너무 완전 페인모드라 가지고 지금 좀뭐별 <웃음> 차이는 없지만 정리를 하고 지금 영상을 새로 찍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어, 좀... 너무 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회사도 뭐... 어... 뭐...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웃음> 갔다가 <웃음> 아... 뭐, 뭐... 아... 정말... <웃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 뭐 어쨌든... 네, 다. 그냥 뭐, 그러냐고. 음. 예, 네, 뭐, 굳이 뭐 영상에서 이렇게 이렇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월말에 인사 드리고요. 뭐, 거의 지금 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기도 할겸 영상을 이제 찍게 됐고요. 하나씩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제 지금 제가 한 동안 어 신규 주문을 이제 아예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신규 주문 아예 받지도 않고 뭐 신제품 뭐 제작이나 이런 것들 뭐 아예 일을 자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새로 주문도 받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이제 다 처리하고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주문했을 때뭐 굉장히 오래 기다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문화나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타임랜드 창업한 지 이제 2년 차, 2년 차 되는데, 완전히 그냥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보이시다시피 이제 기계도 다 지금 정리했고, 완전히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릴 내용들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크래프트 이제 창업 멤버로서 이제 2010년부터 시작했고, 2009년부터 준비해서 이제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예, 창업멤버고 어, 알크래프트에서 나온 이제 모든 뭐 장비라던가 부분들은 전부다 제가 다 어, 설계하고 어, 개발하고 어, 제작은 이제 당시 직원들이랑 다 같이 했지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예, 2019년에 예, 알크래프트 나와서 독립해서 육사인에서 창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알크래프트라는 브랜드를 그래도 10년 동안 어, 써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써나가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어 그냥 알크래프트라는 브랜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어 완전히 독립된 네, 유타인으로 어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알크래프트 제품들 생산 이런 것들은 일체 네, 하지 않을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어 진행할 을것 같습니다. 단톡방이나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몇 군데는 이제 알려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뭐어 여러 일들이 있어서 그냥 뭐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예, 완전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알크래프트라는 이름 쓰지 않을 거고요. 그동안 은 계속 그냥 저를 이제 알크래프트 개발 이사, 제가 알크래프트 개발 이사였으니까 알크래프트 이제 이사라고 이제 호칭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뉴타인랜드 대표나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이름 그냥 편하게 불러주셔도 되고, 어.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 카페도 어뭐 그거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봐야겠죠 카페도 기존에 제가 알크래프트 원래 버츄얼 이스파크라는 카페가 있었었는데 네이버 카페가 그거를 제가 이제 에, 계속해서 이제 뉴타인으로 바꿔서 계속 채우고 있었습니다만 어, 어, 카페를 넘겨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촬영하고 있는게 일요일 오후인데 오늘 자정을 기해서 아, 아, 기존의 카페는 다 삭제하고요 뉴타인 랜드 관련된 부분만 삭제할겁니다 뉴타인 랜드 관련된 부분 삭제하고 이제 알크래프트 쪽으로 넘겨주고 이제 뉴타인 랜드 카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소는 더보기란과 이제 카드로 등록을 해놨고요 기존 이제 글들은 이제 제가 쓴 글들은 거의 다옮겨놨고요 어, 회원분들이 이제 쓰셨던 글들 중에 뭐 좀 지워지기 뭐좀 그렇다 그런 것들은 새로운 카페로 다 옮겨 주셔야 됩니다. 네, 관련 공지는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고요. 혹시라도 카페 조금 보시고 영상 쪽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뉴타랜드 새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뉴타랜드 이제 로고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굉장히 정신 차렸죠. <웃음> 뭐제 취향이 100% 반영된 이제 제 스타일의 디자인인데. 어좀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 진짜 뭐 이루 다 할수 이루 뭐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 로고가 이렇게 정신 사나워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플하게는 새로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예, 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카페에서 새로 생긴 카페에서까지 준비해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뭐 미역 뭐, 하나마 어 약간의 소정의 상품도 준비를 할 테니까 어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미세 신기일전 해서 새로운 어, 모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업 방식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아까 기존 이제 쇼핑몰에 있는 것들은 영업일 기준 2일에서 5일 내로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었고요. 어차피 단순 제작하는 것들만 등록을 다해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드리고 있고, 어 주문 제작 커스텀, 이제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정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어 카페에다가 일정이나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픈된 형태로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문 요청, 그 다음에 작업 진행, 그리고 이제 작업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게시판 3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해서, 어 주문 요청 해주시면 순서 올라온 순서대로 작업 일지 같은 식으로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 캘린더에다가 진행 일정을 다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한 달에 뭐 제가 어, 지금 생각할 때한 달에 4개 정도 할것 같은데 뭐 그거는 제가 해보면서 어, 해보면서 뭐 차차 늘려갈 수있 늘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없는 제품들은 어, 좀 재고 생산을 할수 있는 것들은 해서 그렇게 뭐 해서 이제 상시 판매로 어,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음, 시스템화를 해서 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DIY 킷 이런 음,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에는 음, 저 혼자서 이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DIY를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예, 그런 어, 방식, 예,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어, 그런 것들을 런칭을 할 생각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예, 뭐, 풀 커스텀 의뢰를 좀더 이제 예, 적극적으로 어, 해볼 생각입니다 뭐, 각종 이제 모션 장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라면 이제 올해부터 신형 모션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런칭을 생각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쪽은 전혀 이제 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요 하나씩 좀 정리가 되는대로 어 새로운 제품들 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아뭐 앞서서 찍었던 어 영상에서는 뭐참좀뭐 간단한 얘기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하, 그냥 뭐 약간 현타가 와서 뭐 다좀 <웃음> 그냥 엄청나게 많이 삭제하고 어, 수리 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시씩시 다시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기존에는 제가 수리를 일단은 제품을 받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진행을 하고 부품이 없으면 그냥 계속 묵혀놓고 있다가 어, 어느 날 부품이 생기면 수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대중 없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어, 서브자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 본업이라고 생각 을안 했었고 워낙 이쪽 장비들이 장고 장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약간 서비스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거는 안할거고요 하도 이제 뭐 말들이 많아서 좋아지고 그런식으로 는 이제 안하고 그냥 이제 누가 수리 요청하면 그때그때 그때 그냥 어뭐 바로 가능하면은 그냥 바로 처리해 드리고 어뭐 묵혀놓고 이런식으로는 이제 절대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품을 받아보고 이거는 바로 수리가 되겠다 싶으면 진행해 드리고 어뭐 수리가 이건 뭐 당장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돌려보내고 어 이런식으로 진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수리 의뢰도 전부 다, 카페에서, 카페에서, 그냥 다, 어 이게 제가, 뭐, 카톡으로 받고, 뭐, 채팅으로 받고, 이러지 않으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부 다, 일어나 해서, 카페에서 다, 요청,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수는거요 그래야, 이제, 제가, 어 누락되는 거 없이, 다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락 오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감당이 다안 되더라고요. 꾸준하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면서 이렇게 막 촬영을 했던 것도 있고 뭐 촬영 자체는 이제 굉장히 했었거든요 편집할 시간도 없었거니 와좀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어 가지고 아뭐 그냥 아무것도 못, 뭐 하기도 싫고 못하고 뭐 여러가지 이제 그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는 완전히 그냥 손을 놓고 있었는데 유튜브도 다시 이제 좀 풍성하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제 올려 놨었기 때문에 제 페이스북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제 뭐 회사에서 여러 문제들이 많았어가지고 정말 뭐참뭐 뭐 전기도 전기도 끊어지고 뭐 핸드폰도 끊기고 뭐 압류도 통장 압류도 당하고 뭐 하여튼 별별별 별,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뭐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뭐 자세한 레파토리는 뭐 다음 기회에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어, 글을 이제 올려놓은 게 이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어 단순히 이제 기부라는 개념 뭐 기부라고 생각하실 분은 기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고 제가 다어 받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 이제 돌려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어, 좀 저를 좀 도와주실 분들 을 찾습니다 가능하면 어, 연내에 이제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워 가지고 빌려주신 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할테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좀 도와주십시오 어, 뭐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 뭐다 이제 그런식으로 제가 페이스북 글 올린지 한달 좀 넘었는데 에, 그렇게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한열몇분 뭐 한, 어, 스무 분좀 안되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오백 한. 한 600만원 좀 안되게 모았는데 어 뭐..들어와자마자 이제 다뭐 그날그날 다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은 어쨌든 이 제가 제 지금 음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 뭐..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태까지 싸운 것들을 그냥 어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살려볼거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룻방법을 시도하고 여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제가 올린 글 링크, 어, 요 더보기란 하고 이제 카드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예, 계좌번호도 어,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제 뭐 필요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뭐 그거를 한 번에 뭐 어떻게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어떻게든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어, 다 그렇게 예, 좀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요. 2019년도에 이제 알크래프트 나오면서 빌빌터리로 빈턴, 나왔거든요 빌터리로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이 공장을 얻는 것도 시작해서 뭐 그때 또 제가 어 페이스북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어 페이스북 이제 친구 공개로만 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음 서바이벌 스토리를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하루하루 <웃음> 그때는 정말 어 하루하루 아 정말 꼬리 말이 아니었는데, 어, 그때도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 이제 뉴타일랜드를 시작하는 밑거름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기부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빌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한테 좀 자금을 좀 빌려주시면은, 어, 뭐, 얼마든 좋습니다. 얼마든 좋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모이면은, 어, 커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요한몇 개월 정도를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어 어떻게든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촬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두수도 없고 뭐 정신없는 영상이 된것 같습니다만 어 간단하게 새로운 소식 전하고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 발전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클럽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알클럽 때는 뭐, 제가, 이러궁 저렇궁, 변명할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 치고, 뉴타인랜드에 와서는, 제가 대표니까, 어, 뉴타인랜드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온전하게, 제 책임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결국은 다, 제 사정, 제 사정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뭐, 그걸, 고객들한테 뭐, 갖다붙다 뭐,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롭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존에 어떤 안 좋았던 모습들 이런 것들 다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